이제 102쪽 구효를 한번 읽어보지요 구오는 동이니 선호도이 후소니 대사 크기이라야 선우로다 구오이 동어 이로데 3사 이양소격하니 오차 이의지비승구로불승분억하야 네 지어 보도라 연이나사 불승정하야소 수비소격이 남종필득 가꾸로 구소야람. 대사극상우는 오여이정흥이연을 예. 이이양이 비리겹타라님 필룡대사극승지라야. 아. 내특상무야람 운태사, 운극자는 현이양지강야람, 구군미로대이효의불취인군 그 도흥인지의자는 개 오천이산일로 응어이하얀 이실기충정지덕하니 인군이 당여천하대동이여는 이독사일인하니 비군도야옴 우선격즉 호도하고, 후우 소하님, 신은 산일지정이요, 비대동지채야람 이지제하에 도상 이동어종으로 위인커든 황인군호와 오키어 군도의 무치고로 갱푸런 군도하고 이명이임 통심하여 불가한 격지이라 계사에 온 군자지도이 혹출 혹처하며 혹목 혹건함 이임 통심의 길 단금이라. 성소동에 출처어무기에 무부동한인, 천악방능간야람, 동자는 일야람, 일불가 분이이에 분내이야람, 일가이통금석하며 모수하야 무소불등이고로 온 길이 단금이랍 길이 짐이고로 성이니 참지말 동심지연이 기. 시열한 일어낸 위기어이 의미심장야람 오는 당중정하고 이유중정으로 상응어하님 동심자야루대 이위삼사소격하암 푸득기동이남 연이나 의리소동에 물푸득이 간지고로 유차상이남 연이나 유기에 유야기에 삼사강강구롬, 필용태사이승지연후에 특상후야람, 상알통인지서는 이중지야우, 대사상우는언상극야람 선소이 호도자는 이충성 이지구로 불승기 품절이었냐님 수기저기에 강강하야지용태사남 연인나 의직, 이승하야, 죽능극지구로 그 얻는 상극야람. 상극은 이능승이니, 현이양지강야람. 지은니 이지기람 언뜻 보기에는 그 유기효의 짝꿍은 부효잖아요 근데 유기효는 음이고 부효는 양이면서 주, 부효가 다 중도도 맞추고 정도도 맞췄어요. 그러면 짝짝꿍 진짜 잘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사람들과 대동단결하는 그런 시점에 임금이라는 사람이 눈에 띄는 그 여자만 자기 혼자 챙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은 좁은 거지. 그건 군주의 대동단결이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호효가 좋은 게안 뛰는 효예요. 좋은 효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호는 동인이 선호도이 후소야. 이건 일반 사람들이 경우예요. 동인, 남과 같이 하려는 그 구호효 입장에서 선호도. 먼저는 호통을 치고 도 자는 울도 자예요. 크게 호통도 치고 막 소리내서 울다가 후소니. 뒤에 그 여인을 만나게 되니까 저와 그 빙글에 웃는 거예요. 이겼다라고. <웃음> 그러니, 대사, 극이라야 큰 군사로서 극, 그 이겨야만 상으로다. 원래 정은 관계에 있는 유기후를, 이제 군사를 써서 승리해야만 그 자기 짝꿍을 만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 만약에 점을 쳐서 구의호가 동일로 나왔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울다가 뒤에 웃는 이게 좋은 조짐은 보이지만 내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군사들을 동원하지 못하면 근데그 군사가 돈이 들 수도 있고 사람이 들 수도 있고 물건이 들 수도 있지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걸 이기려면 은 그런 걸로 막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갖춰지지 못했다면 끝내 성취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입니다 구호 동오 이로 대 구호 효가 동어이 본래는 이효와 이효하고 같은 마음 같은 위치 같이 가는 건데 위 삼사 이양 소격하니 삼효와 사효 그두 양효가 격 가로막는 담장처럼 가로막는 바가 되었어 그 이유 두효 때문에 가로막힘이 되었으니 오자이 의직 이승구로 근데 오효가 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하지요 자는 스스로, 이자는 생각한 이자예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의리가 굳고 이치가 이길 것 같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따져봐도 의리상 자기가 옳고 이치상 승리할 것 같단 말이에요. 승리한단 말이죠. 고로 불승분옥하여 내가 이게 의리가 틀린 것도 아니고 이치상 분명히 이런 것인데 내못 만나게 되는 것일까 해가지고 거기에 격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리의 격분에서 분억 그걸 이기지 못해. 그 분자는 성질 날 분자고 억자는 억지하는 거죠. 성질 나고 억제 이 억제 능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어 호도 그래서 심지어는 호통을 치고 우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나 사불승정하야 이 사악함은 정도를 이기지 못해요. 위치해요 그래서 수위 수격이나 비록 지금 삼요와 사요가 간격으로 이렇게 갈라놓고는 있지만 종필특합고 끝내 반드시 구호효하고 구기효는 끝내 합치가 되기 때문에 후소야라 뒤에는 옴는다 라는 말로 나왔다요. 대사극 상우는 큰 군사로 이겨야만 서로 만난다 라는 것은 오여이정응이로네 오효와 이효는 정관계에 있지만 이 양이, 피, 리, 격탈 아니. 그 삼효와 사효, 그두 양이, 이치가 아닌데 간격으로 막고 있고, 그, 그 빼앗고 있잖아요. 둘이 만날 기회를 뺏고, 만날 거리를 뺏고, 만날 마음을 뺏고 있어요. 그러니, 필용 대사 극승지라야 내득 상회하라. 반드시 대사, 크나큰 군사들을 써서 극승지. 그 이겨내야만 내득 성리하라. 그래야만 서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운 대사 운 극자는 대사라고 말하고 이길 극자 극이라고 말한 것은 견 이양, 이, 강렬아. 저두 양효가 얼마나 강성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호, 군이, 효의불치 인군 동인수이자는. 구호, 효는 분명코 군주의 위치지만, 이 효에서는 인군이 사람과 같이 하려는 그 의리를 취하지 않은 것은 어딘다는 거지, 이유가? 개, 오, 전, 이, 산, 일, 로, 응어, 이하여대게 오효가 오로지 사사로운 감정 즉 사사로운 친분으로서저 유기호하고 응해서 실기 중정이덕하니 그 중정의 턱을 잃어서 잃었으니 인군이 당여 천하대동의연을 임금이라고 하면 마땅히 온천하 사람들과 크게 같이 해야 되거늘 독사일이 나니 홀로 사사로이 한 사람과 덤으로 지내고 있으니 비건도야. 그것은 임금의 도가 아니고. 지금 시대로 말하면 대통령이 누구?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을 다 챙기고 해야 되는데 자기 좋아하는 김보식이, 박보식이 그 사람들만 좋아한다고 하면 그는 사사로이 챙기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그런 이치지야. 선격증 호도하고 또 먼저는 이 간격 가로막혔다고 해서 호통을 치고 울부짖다야 후우즉수환 뒷날 만나게 되니 빙글에 웃는 것은 시상일지정 이것은 사사롭게 친하는 정이고 비대동지체라 크게 같이 화합하는 그런 체가 아니더라 이 이지 제하에도 상, 이, 동호, 종으로 위인카든저이후에 가보면 은그 자기 종족 내에서 자기 문안 내에서만 친한 것도 인색하다라고 여겼잖아요 그렇거든 하물며 인군호야 인군호와 하물며 임금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오 기여 군도의 오효가 이미 군주의 도에 무치고 취할 바가 없어. 고로, 갱, 불은 군도하고, 다시, 군도를 말하지 않고, 이명, 이인, 동심하야. 거기서 뭘 말했냐면, 두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한 것을 밝혀서, 불가 간격지의이다. 간격지의라고 할 때, 간 자는 이간지라의 간 자고요, 격 자는 간나로울 격절해서 가세요 이간질로,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그 의리를 말한, 밝힌 것이다. 이 가지. 그래서, 그 갈라놓을 수 없다. 즉, 이인동심, 이가이말 있지요? 그 말을 부연설명을 했어요. 개사전에서. 군자 지도 혹출 혹처 혹목 혹어나 군자의 토가 혹은 나서기도 하고 혹은 머무르기도 하며 혹은 말없이 잠잠이 있기도 하고 혹은 말을 건네기도 하지만 이인동심에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길이 탄결이라 하니 그 날카로움이 금덩어리를 자른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 중성소동에 여기 중자는 속중자고 성자는 참들성자를 써가세요. 마음속에 참, 참으로 소통 함께하는 바에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속마음이 하나가 됐을 적에는 출처 어묵이 무불동안이 출처 어묵에 같지 않은 바가 없으니 천하 만능 간나라 온 세상 그 누구도 이간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소동이라는 네 글자가 굉장히 참 의미가 있어요. 동자는 일야라, 함께한다는, 같은 동자, 함께할 동자는 하나가 되는 거다. 일, 필가분이니 하나가 되면 나눌 수가 없으니, 분내야, 나뉘어질 수 있다면, 두 가닥이 되는 거지요. 일, 가위에 통금석하며, 하나가 됐을 땐, 금석도 통할 수 있으며, 뭐, 수하야, 물도, 풀도, 그죠? 물을 뒤집어 쓴들, 풀을 뒤집어 쓴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기 수하는 전쟁을 나타낼 수 있지요. 그렇죠? 어떤 전쟁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인근과 신화가 하나가 됐을 때는 이겨낼 수 있거든요. <놀람> 벌소불로입고로 응, 능히 들어가지 못할 바가 없기 때문에, 운, 길이 담금이라, 그 날카로움이 큰 덩어리도 자른다라겠다. 새 네, 덩어리도 자를 수 있다라겠다. 그래서 이인동심의 길이 담금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길이 지익으로 그러나 그 이치가 지극히 은미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참지와 성인께서 그거를 찬양해서 말씀하시기를. 동심지연이 기취열안이라 하니,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말은 그 향기가 난초의 향기와 같다라고 했다. 이러지요. 이 동심지연이라는 말은 사실은 여기서는 군주와 신하의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 나오겠어요? 사랑해 아니면 잘했어. 그래 너만 필요해. 이렇게 서로 의지해 주고 믿어 주는 그 마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다음 그러니까 그 향기는 저런 난초라든지 저런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위 키언이 의미 심장다라. 이르되 그 말이 의미 심장이라고 하더라. 의미가 의는 뜻 미는 맛, 맛이 심자는 깊어지고 장자는 자라날 장자 점점 깊어지고 점점 그 맛이 더자라나지 본을 보세요 오는 강중정하고 오효는 양효니까 강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 양효로서 중도와 정도를 지키고 있고 이는 이효는 음이니까 유가 나온거지요? 유로서 중정의 도로 상응어하, 아래에서 구호유한테 상응을 하고 있으니, 동심자야라. 그구호효하고 유기교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위, 삼,사, 속역하야. 그런데, 삼효와 사효에 의해서 이 벽이 쌓여있어요. 간격이 만들어져서 부득기동이나 그 함께 할 수가 없지만 영이나 의리 소동에 의리가 의리적으로 함께 하는 바에 물 부득이 간직으로 어떤 사물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라 하더라도 부득이 간직, 거기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 이간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상이라 이런 상이 나온다. 연이나 육이 유약하고, 그러나 육이효가 유약하잖아요. 음이, 음이면서, 그러나 그러니까 유약이. <웃음> 삼사 강강고 삼유와 사유는 양이면서 강하기 때문에 필요한 대사이 승지연응에 득상호야라. 반드시 많은 군사들을 써서 이긴 다음에, 이겨낸 다음에라야 서로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상을 보세요. 상활동인지서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먼저는 이 중직야오. 사실은 거기 선호도라는 그 말을 줄여서 쓴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것은 중직, 중심이 붙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분명히 이게 옳은 데 사람들이 옳은 것을 인정 못하니까 의리상에 화가 난 거고 상훈은 큰 군사로서 서로 만난다는 것은 언상극이라 서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니까요 서언소의 호도자는 우선 호통을 치고 울부짖은 이유는 이중성 이직구로 그 속마음이 참되고 이치가 굳기 때문에 불성히 분절이 연라니그 분한, 분개함과 한 간절함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렇게 먼저 호통을 치고 울부짖었으니 수 기적이 강강하야 비록 그 대항하는 적이 강하고 또 굳센다 하더라도 시용대사나 그래서 크나큰 많은 군사들을 쓰는 데까지 이르는다 하지만 그러나 의즉 이승하야 의리가 굳고 이치가 이겨내서 종능극직으로 그 끝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얻능상극이라 능히 서로 이겨낸다 라고 말을 한 거다 상극은 서로 이긴다 라는 말은 위 등승이니 이길 수 있다는 말이니 견이양지 강야라 그두 양효가 삼사효지요 강한 것을 나타낸 자리다. 여기 고들찍 자는 이치상 곧다는 거예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